이걸로 마을 찾아볼래? 어 고스 레벨 25짜리 필요하나? 아니 고스 안 키울래. 난난 난 죽일래 얘. 아, 아 네가 포켓몬 센터만 있다고 한 곳이 여기 평지 쪽에 있는 거 마, 망한 거 맞지? 어. 한번 들어갔다 나야겠다 나. 아무도 없다. 사, 상자 아이템 못 나. 어차피 내가 안간될 수도 있다. 기러게 조각 한 개. 잠 깨는 약. 화상 치료제. 철검 필요 없고. 야 네더의 별 이거 필요 없나? 필요 없다. 막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신호기 만들 거 아니잖아. <웃음> 어 시다 신호기 만들래. <웃음> 야. 어, 야 여기 기술 머신 상인 이 있는데. 살수 어. 괜찮은 거 볼까? 비밀 이야기 필요 없고. 어 칼춤 있다. 야나 갈래. T P 에라 만 오천 원이지. 디오5만 오천 원살수 있다 바로 갈래. 오오 어, 어, 여기 칼춤 나도 한, 하나 사주... 사야겠다. 야 근데 돈 어떻게 주냐. 야나돈 좀. 아나돈 주... 나 있다. 돈돈 돈 주는 명령어 있나 혹시. 글쎄. 아 칼춤 샀다. 야, 하삼, 칼춤, 칼춤 뵈러, 칼 아니, 저, 이건, 이건 하삼이 아닌데. 나이스, 허... 배어 가르기 없애. 이제 하삼이 0.1인분에서 0.3인분으로 지나야 돼. 잠깐만. 포켓몬, 돈 주는 명령어가. 없는데? 어 전룡 안녕 너 나쁜 전령이구나 아니다 안되겠다 내가 여기다 상인 새로 만들거다 만들어라 전잰데 나는 어디 있더라 니팔 니.. 니.. 칸꽉차 있지? 응. 아, 그걸 만들잖아 도구에 있었나? 아, 도구. 터키 키스가 전룡을 쓰러뜨리고, 바위 제트를 얻었다. 바위 기술 쓸 때가 있을까? 와, 철, 아, 칼춤 나이스. 오, 아쿠아 브레이크 <웃음>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나 더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마릴리한테 아쿠아 제트 정말 아쿠아 브레이크 정말 필요한 거. 하나 더 뽑아볼까. 기술... 에메랄드 같다. 내가... 나나의기술맨니아 등등. 기술상인 마릴리 아쿠아 브레이크 나이스. 아쿠아 테일 없세 아이템 비싼게 뭐 있지 어다 우린 팔아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78,400원이다 음, <웃음> 자 이제 너 내놔 그거 칼춤 내놔, 열탕 내놔 열탕도 꽤 쓸만하던데 어... <웃음> 이플 열매, 버치 열매, 판매 난몬스토 이런거 안쓴다 바브리나이트 버려! 버려 어 가디아는 아껴도 폭타버리고 거부강보 한카리아스 버려 오케이 일단, 가디안하고 전력만 킵. 기술상. 어, 아쿠아 브리이 이거, 존나, 난, 내꺼에서 써도 될라나 어? 그 물리공격 좋은 애가 그거 외... 어? 코멧 펀치. 어? 이런 게 있네. 야 한빛 한빛 속임수 배워 속임수 배울까? 어 눈보라 있다 여기 아눈보라 아, 그 된다 아쉽지만 눈보라다 아발란치 그거 좀 다이아몬드 16개? 필요하나? <웃음> 시간의 표을 갖고, 갖고 왔네요형 그거 은비가 못 배워요 저 디, 디아로 갈거 아니냐? 자 속이 다 배우면 되겠지. 음흠. 배울 수 없음인데, 당연히 배울 수 없지. 배울 수 없음이고, 아된나눈 보라 필요 없다. 나? 오케이 됐다 니 혹시 로우키 깎고 싶나? 응? 로우키 아니 이게 필요가 없어 개굴 린자가 기술로 뭐지? 기술 매니아 으악 마룰바닥 세워맡기는 뭐야 밥상 귀엽기 야 여기 전용 하나 더 있는데 니 잡을래 그럴까? 오케이 아니다 나 도전해볼까? 어 해봐봐 이 힘으로 될걸? 될라나 어 터키키스 파동탄 배운다 얘속부에 57레벨인데 할만할.. 만할걸 아니다 죽는다 은비 47밖에 안돼 할만하지 않나 어, 할 만해. 오, 어, 비벼. 아. 화산 블리펀치를 배웠다. 일단, 펜톤으로 꺼내자. 그, 가방에서, 상태 이상. 아, 칼등치기는 뭐, 포획작 할일 없다. 가르치고. 내보내, 포켓몬. 은비. 몰라. 이제 보은 그냥, 마스터 볼저작질로 하자는. 슈퍼볼, 하이퍼볼 따버려 그냥 <웃음> 어? 잡았다 나이스. 옥다나무 음식 아 레드스톤 이거 필요 없는데 아니 고기는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약. 누구 포켓몬 고기 먹을 사람 약. 어? 메가전룡또 나왔다 좋아, 어, 초기키스로 승부한다 매지컬 샤인니다 어 전기 쇼크 되게.. 할수 있다 독의 키스 야 아깝다 가서 하쌈 할수 있다 네가 경험치 독식하자 분리펀치 잡았어 야나 생명의 구슬 좋은거 얻었다 응 음. 하나 가질래? 마음대로 아 괜찮나? 나 쓸래 내 개굴 린자있을래 쓰는게 낫지 않나? 야. 잠깐만. 너갈보에 뭐야, 이거. 갈보에 죽어. 에어 슬래시. 오케이. 또, 메가 전류 오 뭐가 있지? 자. 네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꺼내봤다. <웃음> <웃음> <웃음> 어. 야, 봉면다 돌아다닌다. 어? 나그 아, 포켓몬거에 되게 센거있다 야 보만다 보만... 돌아다닌데 여기 야야 보만다 주진 누 가질 사람 레벨 56야 갖고 싶지 너 <웃음> 아니 너 보만다는 언제 또사야되냐 <웃음> <웃음> 보만다 도와다가일래 잡을까? 어너 <웃음> 너일까? 뭐... 빡 기록 빡생이겠지만 일단 잡는다 하나 더 왔다 너얘 박스 앵 넣을래 이번엔 레벨 몇이냐 얘 53있다 야 기술은 별로 안좋다 야래서 박스 이 레벨 60짜리 보반다 은비한테 12건더 혼내버려라 아니 질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아 보반다 때문에 전용 레벨 올라가서 힘들어 아, 아. 어? 아이 보한다이 녀석. 트롤했다. 안 되겠다 보한다는 아, 넌... 아무리 그래도 박스잉이다. 야 악몽 악몽 존나 근데? <웃음> 필요한가 아니. 하비한텐 안... 전혀 필요 없다.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이거? 어. 하비는 그 악몽 효과가 특성이다. 어, 그러니까. 응, 어, 전혀 필요. 없다. 너왜 자꾸 봄한다 소환해 어? 이거 랩작하려고아 <웃음> 어, 근데 이제 야, 이거 잡으면 응. 자동으로 박스 들어가면 어어 어, 다 차면 왜 저거 잡을래 했나? 1호치전용 아니 1호치는 아닌데 저기 1호치전용 하나 있는데 야그 녀석은 아니다 허섬 허성... 안되겠네 아니, 전룡이 불꽃 펀치를 왜 가지고 있어? 그래, 이거. 얘한번 잡아볼래? 어, 얘, 얘, 얘, 안 된다. 얘 67레벨이다. 와이프야. 응, 봤다, 나도. 1호치 전룡. 어쩌다보니 라프라스는 전혀 안쓴다 마릴리 아쿠아제트로 피좀 깎자 안돼 누리래는 너도 좀 깎자 아쿠아제트 너도 겁나야해 뭐야 <웃음> 31레벨짜리가 잡았다 67짜리 이뤄지 않 <웃음> 진짜? <웃음> 어그란데이 <헐>. 잡았다 헐 <웃음> 왜이리 세이 <세이는데>? 얘네들 <웃음> 아이개굴린지안꺼낼라 했네 이전용빡세다 이전용이가 이, 이, 이 노란거 음. 레벨 몇인데? 아, 잠깐만 개그 빡센데. 어, 아, 뭐야? 얘가 그거... 그가... 아, 어... 여기 박스가 왜 있어? 전... 참... 내가 꺼내은 거를... 있구나. 아니, 쟤 방전 배우는 게 너무 빡세다. 아, 그땅 타입 하나 들고 있으니까 괜찮더라. 야, 방전 개 빡센데 기력에도... 그란도는 안, 안, 안 먹히니까 이겼다. 빵타나 <웃음> <웃음> 도전 해볼래? 얘쫓겨났다 아이 승리 어, 뭐 라고? 어 불꽃 제트 생 겼다. 목다 <웃음> 나무 남은... 음식. 말밖에 기술 상인이 있네 진짜? 이게 무슨 나이트지? 뭐 가르치냐? 어. 그렇게 음. 막 엄청 좋은 도안 가르친. 응. 뭐 없지? 나고 할라 야 총알이 기가 들인 그거. 할라를 어. 해야 된다. 어. 야나 어디갔어 어, 어디 어디갔어 어 여기 있다. 얼만데? 아니 나 마크 래 그래, 엄청 걸린다 그래? 왜 그래? 음. 이렇게 뚝뚝 끊기지?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이 폰트 그거 설정 을 다시 바꿔봐봐 나 마크 사양을 내렸어 그래서 아, 나 그냥 그거 안티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다 그냥 어어아 그거 보통만 해봐 노말로만 해봐 응 어. 그거 필요.. 그, 그거 최대로 올릴 필요는 없다 노말로 해도 깨끗해진다 그냥 가독성 높이는 거거든 그기 굳이 안 해도 되고 어렉 엄청 걸린다 어 이제 좀 줄었네 컬러와르바한테 기가드레임을 배웁시다 보스다. 어, 얘칼춤 있는데, 누구한테 배우지 딱히 아, 칼슘이 어, 없는데. 아, 맞다. 어차피 그거 살지 블러스트 본드. 블러스트 본드, 이거 혹시 누구, 전용기가? 이거, 불꽃 타입 기술. 뭐냐, 불꽃 타입 스타트니까. 걔네 용기. 어, 위력 150인데, 배울까? 아니? 좀안 약하다 아 그냥 말만 배우리 그리고 수, 불꽃 스타팅 아니면 배울 수도 없다 오. 레트라 세비포 65레벨 너 일로와 아 은비 아가 안발랐다 나 너무 알제트 어었어나 필요하면 오케이 어, 얘왜 이래 쎄? 야, 얘왜 이래 쎄냐? 응? 이거 세리포 65레벨. 야. 상태 이상 때문에 그런가? 어, 후딘보스또 있다. 마릴리 보스도 있네. 와, 마렐리 덤벼. 뭐야, 뭐야. 36짜리 팬텀이 잡았다. 어, <웃음> 슬레시 와우. 하늘의 운동 특성 겁나 사기네. 풀 죽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얘가. 와우. 학습장치 한개또 얻었다. 아질래 뭔데? 음. 학습장치 또 얻었다. 괜찮다. 아, 그, 니, 니 쓰는 게 낫지 않나? 이 그래. 랩작 시켜야 된다며 랩작 필요한 애가? 마릴리. 근데 제발 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마을 찾으 그러니까. 떠나볼까? 이제 좀찾아러 다녀보자. 자전거 타고 갈까? 아, 또렉 걸렸다. 아, 렉 걸리네. 또 시비 걸렸다. 으름열매 어? 으라차다 <웃음> <웃음> 이게 사장이왜 이렇게 높지아 니도 한 번씩 막 뺏었대 이제 응렉 어. 두.. 걸렸다가 왜걸리는거지 됐다 은비는 이제 50레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니다 눈앞까지 아니 야, 야생 토대북이다어야 나옹 이로치 있다 개 못생겼어 괴사된 <웃음> 것 같은데 그냥 이로치가 응 나옹 이로치 이루치... 아닐 수도 있다 아 녹색깔 나옹 야괴사되다 못생겼다 <웃음> 녹색깔 아니 또 업그레이드 뭐야? 폴리곤 진화 텐 음. 어, 팔아야겠다 손... <웃음> 네, 판매는 가능하다 이 그래도 누리래니까 토대 부기를 혼내준다 들어오고 은혈 발견했다. 은혈에서 땅가르기, 오. 땅가르기는 팔아, 팔아, 팔아, 날 팔아. 쏙 백석대면서 애들 자꾸 데미지 받는다 땅바닥에 끼어가지고 얘네들 그럼 껐다 켜 껐다 켜자 렉 엄청 걸린다 내가. 껐다 켜봐 응. 새로 고침 <웃음> 뭐 때문에 근은데 야 잠만 우리 디코 딴방에 한번 가 볼래? 디코 그, 한번씩 어, 어, 한 번씩 사람 많으면 나도 그렇드, 그런 거 같은데. 음. 잠시 갔다 올게, 민규랑. 뭐 우리 둘만 한번 있어 보자, 여기. 음. 하고 렉 걸린 줄알게 보자. 한 번씩 나도 디코 하다가 디코랑 같이 키면 렉 걸리는 적이 있더라. 야야, 야, 포트가 뭔데? 아직 안 열었다. 마크를 껐다 끼고 있어.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오세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 로그인 야, 몰라, 왜? 이렇게 된 거. 말 찾으러 날아다니자, 그냥. 날아다니자고? 어. 말이 너무 안, 안 나와서 망했다. 어. 우리 이제 체육관 세개 있겠냐? 어 이렇게 깨야 돼 으악 다른까어 아니면 체육관을 만들어야겠다 약 <웃음> 파랑시티 체육관 강정 김대헌 당근시티 체육관 강정 약 당근 마을이 왜 이렇게 없지? 요코 요거 할하르바59는 언제 찍은 어 토기키스 나다인다 저기다 마스톱을 마구 던져야겠다 야 제발 제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마을은 안나오고 야생샹델라 봐. 어? 잡을거가 어. 어? 키워라 그거 당연히 잡아야지 얜, 도감번호부터가 잘된 녀석이 있다. 어디 갔어, 도기키스 어, 안 보여. 마을 발견. 어, 레벨 55인데? 어, 강제로 잡았다. <웃음> 잠깐만, 체육관 있나? 아, 마을은 있는데 체육관이 없다. 어, 야, 여기 찾았다. 뭔 뭐, 이상한, 포켓몬 센터만 있는 곳 찾았다. 와, 여기, 개 많다. 기력의 덩어리 있는데. 챙겨올까? 어, 어. 기력의 덩어리 개 많다, 여기. 아니, 채울까봐 없는데 말이 되냐. 나는 아, 운동할 필요 없다. 난, 아니 정말로 체육관만 없네 어? 어? 도망가야가 이게 얼마 만에 찾은 마을인데 아 나도 이한 번씩 그렇더라 용암 있고 오케이, 포인트 업, 네 개, 되, 네 개째다. 오. 나 아직 영린이 안 나와서 쓸, 쓸 일이 없다. 아니, 정말 없는 거야, 체육관? 댕, 에바네. 야, 말을 뭐 건질 게 없다. 다른 곳. ppaid. 그런 거 밖에 없네. 아, 고급 상처약은 챙겨야겠다. 센터 네 아, 어, 어, 아니야. 내가 오른쪽에 올리기... 말 하나 있었는데. 응. 효과. 나 일단 이 늪지대 한번 도와 다녀볼래. 난 옆에 들판. 어? 응? 어? 뭐야, 이거? 이 건물 뭐지? 아, 그 고스트 타임 나오는 거. 어? 가볼래? 어? 이 건물 한번 들어가보자 갔다온나니 들어와.. 어? 야.. 시, 램프라다 안된다 나 램프라는 안 갖는다 <웃음> 진짜 도치 나온다 좋아 이렇게 된거 탐험이다 야 혹시 누가 끼어서 자꾸 죽, 죽고 죽있는것 같은데 응 어. 어, 램프라 30레벨인데, 안 된다, 수컷이다. 아, 꼭, 그, 야, 여기 꼭대기에서 샹달라, 야, 램프라가 자꾸 죽는다. 꼭대기로 가자. 아, 나 얘는 필요 없다. 위에, 어, 메뉴에 샹달라 두 마리. 어, 램프라, 암컷이다. 이거 키울래, 나. 나 램프라부터 천천히 키울래. 나 꼭대기에 있는 샹델라 잡을래 아 근데 불평미이 없나? 그게 기, 기분 좋은데 사실 불평이 보다 샹델라가 더 예쁘다 이, 이 녀석은 조심스럽다 으나 떨어졌다 오저 나는 나는 램프 시리즈 빼고는 광원 빼고는 신경 기 쓴다 어, 고우스트 있네 잡을 거가 잡았다 으때려 <웃음> 잡는다고 어떻게 됐으면 렉.. 가없어지어안 걸리지 음. 민규? 어 좋아 상델라한테 불꽃 제트다 <웃음> 어? 어.. 혹시 어. 하나 더 필요한.. 3팔레지 아닌가.. 야.. 야.. 야 그라운드한테 불꽃 제트 끼워도 될려나? 응 어. 괜찮나? 괜찮나? 은화화의 제2 쓰면 딜 세다 어 아, 진짜? 야 가재군 레벨 5 주제 등록금 납부하금도 고 나는 학생 회비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리가 무마 왕자리 저리가 아나무음 잡고 걸어가지고 램프라 잡는데 근데 13레벨짜리 하나 건졌다 호스트도 자리가 와 여기다 말을찾는 랩작하기 최적이잖 마을 찾은 사람 없지? 없어요 괜찮다 이제부터 닌 상델라를 키우는거다 자말 찾으러 날아볼까요 맞다 창들지진가려면뭐뭐써뭐 뭐뭐 줘야 되더라 램프랑 어둠의 돌 어둠의 돌어 어, 뭐야 아 응? 게임 자식 불게임이었다 상인인줄 알았는데 야 오, 이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야 바다다 야 마을이 너무 없다 마을 생성하는 명령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있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웃음> 협곡 같은 거는 왜 이리 많냐. 평지고. 툰드라 한번 뒤져볼까? 툰드라, 아, 이거 툰드라다, 늪. 난눈지좀 뒤져볼게. 응. 음. 아니, 이렇게 넓은 벌판에 하나도 없어. 어? 뭔 마을 찾았는데? 이거 뭐지? 진짜? 잠깐만. 체육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게.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없다. 아, 죽어서 스폰지점 쪽으로 찾아볼 응. 와... 스폰지점 쪽으로 찾아볼래. 야, 야, 인벤 세이브 돼 있나, 혹시, 여기? 응. 어. 어, 잠깐만. 어? 여기 좀 좋은 거 파는 거 같은데. 어, 냉동 펀치 판다. 어? 기술 머신 배 39번. 잠깐만. 이거 뭐야. 산다, 나는. 오. 아, 어, 어. 잠깐만, 유턴? 유턴 살까? 저 이, 유턴 산다. 유턴 괜찮지 않나? 이거, 토이 키스 끼우지. 화사만 됐을 거다. 으악, 아, 맞네. 용의 이빨 필요 없고. 또 필요 없다. 교토리 거. 어, 일단은 있고. 쟁여놔, 이거. 나 일단 저거 사야겠다, 여기서. 으악, 보금자리 업그레이드는 버려. <웃음> 보금자리. 아, 여기가 아까 내가 말했던 애들. 음. 체육관만 없네. 어..뭐 가려야지 드레인펀치 좋나? 교투제 이거 어 그럼 일단 냉동 룩투가 어, 안쓰면 안좋다 용의의 숨결은 일단 사보지 뭐 불새는 뭐냐? 별로 땅가르기 별로 아잠깐 있는데 왜 샀냐? 왜? 응 내가 있어 플래시 여기서 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얻을 일이 어. 없다 기념으로 파괴광선 사둬야겠다 어..오케이 불카모스가 쓸 일이 있을걸 파괴광선? 파괴광선하고 노말제타하면르게나오거 문제는 그거 레쿠자도 배운다 자력으로 야.. 85까지 만들어야 된다 레쿠자는 굳이 파괴광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어. 근데 자력으로 배운다 저거를 야. 어, 노멀제트 아껴서 잘하는데 그 주변에 니 스폰 장소 쪽에 있나? 나 니한테 TP 샀다가 도로 쓰고 어. 왔다 오케이 으악 어? 또또갔쓰다약뺨 팬텀 레벨어 무 시지 이제 레벨이 팬텀38 불카무스 39아 그래 전설이 너무 그거하다 나도 이쪽으로 와 볼게 이 스폰 장소지 어야얘 죽이자 그냥 이 얼, 얼음으로 한번얘 문대 봐봐. 어. 얼음으로 한번 문대 봐봐, 얘. 잠깐만. 페어리로도 충분히 상대가 능할거 같아. 그랬을 어. 정도. 어. 좋아. 토개 키스. 몇, 몇인데? 55. 이 정도면 토개 키스가 이긴대 비행제트 먹었다. 오. 비행제트 나 쓸만한 애가, 이, 아니, 그거 키우면 되지. 니꺼, 그거 끼우면 되지 않나? 아니, 너 은비에 살아. 난 비행재다. 아, 그럼 줘. 어. 지금 봤자, 그냥, 니 아이템. 있지? 대단한 낚싯대로 바꿔줄까? <웃음> <웃음> <웃음> 야. 악2 0 차이 나는, 다, 으악! 땅 가르기 너무한 거야. 뭐라고? 아니, 땅 가르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야, 땅 가르기 생각보다 쓸만하다. 아니, 랩차, 랩차 나니까. 응. 명중들을 커버할 수가 없네. 어, 진짜, 장난아니 어, 에호메일, 아우 오, 기아베티 <웃음> 오. 나이스. <웃음> 근데 그거 언제 쓸 거야? 기아베티 기아베띠, 아마 개굴린 자가 쓰지 않을아 어. 어, 그거 일회용 아니지. 체육관 깰때나 그럴 땐 일회용인데 사람끼리 배틀 할땐 일회용 아니 맞지 나 사방 말 발견 어? 말 발견 오나 체육관 깨자 어? 벌레 모금이랑 어, 흡수 버리고 어? 방금 내 가이오가 그걸 독하게 했다 냉동빔을 독하게 했다 오. 찾았다고? 아 찾았다 여기 있는 거 깨자 두장 깨기 시작 아이야 도장 깨기 시작! 야, 너무 보고 싶었어, NPC만 아나 나 얘가 너무 좋다 저 체육관은 뭐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목소리> 봐봐, 야 크고 예쁘다 얘가 응? 야. 크고 오케이 일단 어, 어. 뭐 이게 체육관인가? 이거 돌무더기인데 내가 봤을 때 위에서 저기치거 뭐야 맞았다. 근데 어? 위에서 저 번개 치는 저거 뭐야? 음. 스샷 찍어볼게 찍었다 어? 뭐? 저거 번개 친다여기아 울트라홀 들어가면뭐 나와? 아 월드로 이동된다 근데 저게 렉 걸려서 아네아 저기 체육관이네 어. 오케이 으악! 매일 좀 팔지 말라고 하마돈이다 하지만 하마돈은 마릴리로 잡아먹는 o <목소리> 얘네가 무슨 타입이지? 물타입 같이 생겼는데? 물타입이면 난 이겼다 착봐도 물타입이네 이겼다 나는 힘상은 봐도 부하겠이다 그냥. <웃음> 그냥, 날개로 마구마구 패주면 된다. 에어, 뺨, 뺨, 마구마구 때려주면 된다, 난. 어, 여기 한 카리아스 돌아다닌다. 한 바이트 돌아다닌다. 너, 일로 와. 어, 레벨 42다에다가좀 있으면 레벨 한다, 얘. 야, 근데 레벨 되게 높다. 47레벨. 4 7레이라고 은비 49레벨이다 그리고 4 7레이면 그란돈 33으로 잡는다 뭐라고? 얘네 물타입인데 그란돈을 잡겠나? 어 잡긴 잡는다 <웃음> 안 뒤지더라 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때는 버티더라고 근데 물타입 음기로 죽일라구나 켜과는 앞에 PC를 설치한다 야, 개굴 닌자 이리와 이것도 혹시 점프맵이냐? 아니 물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물타고 어, 또... 올라가서 한 명씩 상대하는 거아 진짜? 아 점프맵도 있는데 나, 나 물타고 올라갔어 맞네 이관장을 깨면 보상을 행복의 알로주게 랩작기 아주 편해진다 근데 음이 음비 열탕 때문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화상 입었다 약 마음 찢어진다 어제 다 음비 아 뭐야 왜 용의 파동 주냐 연인 없어 60인가 바뀌었나 그래도 용의 파동도 괜찮다 왜 드래곤 크루 대신에 용의 파동을 쓰자 이제부터 아, 그건 드래곤크로가 또 셀걸? 아, 진짜? 망했네. 다시 배워야겠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이, 어차피 영림 채우기 전까지 버틸만 하다. 응. 분농장이 풀묶기. 아, 기아베티 너무한가, 체육관이? 아니, 체육관, <웃음> 기아베티 너무한 강챙이, 풀묶기로 한방. 그렇지. 야, 꿈먹기 괜찮나? 별로제? 일... 한비제? 아니 누군데? 팬텀 일단 태워봐뭐 버리지? 이상한 비버리죠 다른거 없나? 할기같은거? 어? 할기 이미, 이미 없애자 할아 핥... 일단 써보지 아, 은비 6 60매... 0만들어야되나 이러면? 야 야도라니! 불대불자알쓴음 뭐, <웃음> 이하도라니, 불대문자 쓴다고. 아니, 참. <웃음> 존나 어... 아프잖아, 그거. 괜찮다. 개굴린자가 맞아, 다, 하나다. 안... 물타입한테 불대문자라니. 이런 포발분 녀석. 점프맵 한번 깨봐야지. 아, 야, 근데, 얘가 위력이 5더 높은데, 존나 더. 아, 걔 성격이 명랑하니다 얘가. 어. 특수공격 수치보다 공격 수치가 더. 음. 그래가지 위력 비슷하면 은 숫자보고 리투스 어! 됐다! 얘 지진배운다 <웃음> 아, 마렐린 힘든데 어, 일단 한방 잡았니? 오 일단 한방 잡았네 오 개굴린자가 굉장히 일 잘한다 이 녀석 물타입이 아니라 풀타입이었구만 <웃음> 풀타입이래 개굴 린자는 풀타입 포켓몬이다 다시 내가 아는 페네가 얘인가? 얘 관장인가? 관장 꼭대기다 오케이 네마리있제어 일단은 따까리는 네명딱 아, 열탕 일단 관장한테 갈라면 점프업을 해야되는거 야거북방은 용의 파동으로 죽일 거잖아어 냉동 펀치 안 아파 아 은비가 밀어서 점프를 못한다 <웃음> 너무 아. 크지 야 은비 53레벨이다 드디어 올게 왔다 이상한 사탕 두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아, 아. 레벨업 한 다음에 바로 먹이 아니 됐다. 레벨업 하면 안된다 바로 넘겨야 된다 아 안돼 많이 많이 힘든 시간이 되겠지, 얘한테는. 53에서 이상한 사탕 두 개를 먹여야 돼. 어, 다 잡았네. 밑에 한 명이 없는 데야. 한명 혹시 떨어졌니? 3명... 어, 여기 한, 3명과... 요 자리는 한 명이 없어. 일단 이 관장한테 도전을 한번 해볼게. 49인데 똑같이. 도전 중이가 지금. 아니. 나, 나 먼저 해볼게. 야도란, 에오슬레시 반피. 아, 얘 관장인 것 같은데, 위치가. 아. 얘 관장이다, 얘. 오, 엠페르트. 오와. 아 잠만. 은비로 힘들 수도 있다, 전저 녀석. 어. 전저 녀석 좀 힘들다. 아, 미쳤다. 그 다음에, 올 놈은 얘다. 으 <웃음> 이러면, 엠페르트 꼼짝 못 한다. <웃음> 너, 번개다. 아니, 너만 가, 이거든. <웃음> 뭐, 고속이동? 너, 번개다. 그래도 번개. 그래도 어, 뭐야? 갑자기? 야도란 죽었다, 엔트리스 트롤했다. 어. 수쌤 무엇을 할까? 어, 번개를 예. 한다. <웃음> 어, 아이고야, 세다, 마릴리. 어. 그 다음에 너. 얘도 마릴리한테 안될것 같은데. 어, 안 된다. 절대 안돼못 비벼 야어그 다음은 얘 능력치 떨어졌다 오폭탄 잡는다 얘는 펜텀으로 잡는다 아 뭐야 없다. 어 잡았네 이 섀도볼 나이스 이제 오폭탄오폭탄한번더 할까 아안 아, 그러면 나 은비 달릴라 했지 기력귀 덩어리를 주워가지고 야 달리자 안되겠다 아왜 대기중이냐 나또어 왜그래? 간혹 가다가 비가 빵되면응 저래돼 너 배틀 끊어볼게 이번야 하고 있어라 어? 야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다녀도 되고, 되겠는데 이거 그냥 응. 오케이, 아이 엔페르트 빡센 한번더풀 묶기. 냉동빔 하는 거 아니겠지? 와, 냉동빔이네. 아파. 아, 쟤 좋나? 어, 쟤, 존나, 아프다. 어, 엠프레트 잡았어. 잡았어. 네. 엠프레트 한 마리 더? 개해봤는데? 근데 개굴린자로 아, 아. 잡을 수 있지 않나? 음. 잠재 파워. 어, 풀 묶기. 나이스. 다음, 왕코치왕코치 정도 개굴린자로 그냥 잡지. 딱. 따고. 나플라스풀 묶기. 어 라프라스도 아, 있네 으악! 나갔다 어! 잠시만 영리 있었지 라프라스 오케이 죽었다 바로 페어리 어림도 없지 바로 페어리 타입 효과가 야, 없다 있다. 눈사태 안 아프죠?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머리 야, 근데 그냥 오... 영예춤 뭐야 너희 야 근데 53짜리 은비랑 쟤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마릴리 미러전이구만 덤벼라이넨 번개에 몸나게는 뭐 우리팀 마릴리가 이겼다 <웃음> 어야 무릎 부쉈다 열광해가지고 <웃음> 아 물회파동? <웃음> 물회파동 대신 파도타기로 바꾸겠다 이거 너무 너무 보상 형편없다 아나 파도타기 받고 싶다 파도타기 해도 된, 되는 부분이다 솔직히 아나나 나 파도타기 좀줘 나중에 아, 아 지금 줄게 이거 깨면은 오케이 최초의 비전모였습니다 물래파동 없애고 파도타기로 비는 이번에 죽을 것 같더라 그거 깨면 줄게 어... 번개 어 제랄 설마 설마 급소만안 맞으면 이기는데 이겼다 얘얘얘문제있다쟤 어? 어? 마비다 이 응. 모든 포켓몬 다 번개를 잡을 수 있을 까같 음. 라프라스가 어? 약간 기술이 이상하더라. 야, 악의 파동 어. 좋지 않나? 꿈먹기 쓰지 말까? 체면술 혹시 몰라서 놔뒀놨거든펜텀한테 펜텀 악의 파동, 그, 러는 거가. 어. 펜텀은 어. 악의 파동 필요 없다. 섀도우버이더좋 그렇군. 어. 응. 어, 너 번개다. 오, 바로 마비 걸었어. 레전드인데. <웃음> 킹킹 병행춤이다. 야, 각이다. 번개. 번개다. 어. <웃음> 영린. 그 정도는 아, 버... 버티지. 이겼다. 번개다, 너는. 어딜 일용춤 영린 같, 어이구야. 어, 뭐야. 아, 프로스가 어... 먼저 공격했네. 어, 어, 팬텀으로 그냥, 딸 거다. 야, 빗나갔어. 아, 쟤몸잘했다 나이스. 잡았고. 섀도우볼 한번 더. 섀도우볼 간다. 으악! 오케이! 엠페르트얘몰라지 어. 오물폭탄 얘는 넌 똥이나 처먹어 으악! 으악! 독됐다! <웃음> 오물폭탄 에잇! 똥이나 처먹어 오! 팬텀 센데? 어 팬텀 지금 4 6레벨이 오물폭탄! 똥이나 처먹어 오! 아이고 아, 어. 아, 야 아쿠아제트 아야 도입에 내보냈지 어쩔 수 없다 한비로 바꾸자 아, 야한별몇 꺼내 어? 잠깐만 야! 통화니 아, 잘못 바꿨다 태어리 앞에서 악으로 바꿨다 어얘얘 얘 번기로 지지는 게 낫겠지? 응 아, 가요가 살리는 게 좋겠다 우리 보자 난기력의 덩어리를 쓰겠다 일단 도희 잘가 미안 잘가 아프다 <웃음> 일단 그래도 다음 치근거리게 가겠는데? 응 안되겠다 아, 일단 은 지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냥 어, 지진. 좀 들어가네? 응. 어. 하지만 간다. 야! 오, 어, 살았다, 또 살았어. 봐봐, <웃음> 두 대는 간다, 이거, 기분. 아이고, 아쿠아 제트네. 음, 넌 번개 맞는다. <웃음> 오케이. 와, 세다, 지금. 어, 저, 저, 저, 번개다. 저, 어, 콩만 한, 와, 아이고야. 안 되겠다, 야. 한번더 살릴까? 누구 살리지, 이번에? 어 은비 달릴까 가요가지. 가요가 달릴까 무조건 음, 아 은비 아니면 수양이. 가가 어, 가, 은비를 살리겠다 나는. 오케이 은비다. 은비로 싸다구 때린다. 리 <웃음> 아, 신속. 신속 몬스터 불렀다. 은비로 신속하면 딱 죽을 핀데 저거 응 그러니까 그래서 벼, 은비 쓰려고. 오케이. 왜냐면 아 그게 바, 얘가 그게 빠르다 이거. 스피드가 그나마 제일 빠르다 이거. 신속이다. 어, 딱, 딱, 딱. 딱 오케이. 어? 어? 큰일났다 아아다나 <웃음> 기러기 조각도 있다 아 시장 살리자 일단은 은비 잘가 야 뭐야 기러기 덩어리 소모가 된야이이왜 그래 <웃음> 은비 53인데 총환이 응? 와! 53인가? 53 맞나? <웃음> 어 나는 과거를 보고 있다 은비 아, 53레벨이다 <웃음> 안되겠다 일단 에어슬릿이라도 맞잖아 어 너무 안단다 피가응 야, 서로 개한다는데? 야, 일단 씹어볼래. 어, 됐다. 방금 떨궜다. 방금 떨궜다. 그럼 잡는다. 이겼는데? 엠페르트가 냉동 비밀 없었네. 이겼다. 아아 선물이다. 이건 버리고, 물의 파동은 버린다. 아, 배찌를 보관해놓자. 어. 클릭하면. 배지는배지는 보관하고 있자. 오케이, 배찌 보관. 아 제트! 밀키러. 제트 크리스탈이 왜 이렇게 많지? 제트 크리스탈이 어? 7개가 있는데? 어... 아... 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얘를 꺼내서... 야 밀려난다, 나. <웃음> 어, 얘는 오케이. 파도타기 필수로 배워야 된다. 앞에 있는 파... 보스들. 보스 파밍 좀 할게, 나. 아무의파동 들고 있었까 아니다 무의파동 버리 아니다 아니다 사실 무의파동이 아니라 파도타기 어? 아니 아니 그얘얘얘 얘, 얘 들고 있었거든 레벨 1부터 주잖아 얘는 레벨 1.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빨리 레벨업 시켜야겠다 와나 여기서 강제 점프 맵이다 여 주변에 뭐 잡을만해 있나? 없지? 응 자 다음 관장을 찾다 됐다 기 55레벨 만들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리는 멀뻔 했지만 응. 탈출했군 입이 응. 멀었던 것 같지만 탈출했 응. <웃음> 아 일단 시력이 되돌아왔다 오케이 게다가 지금 얘 체력 200이다 이제 왜 이렇게 높냐 얘4 1 3인가그렇잖아 뭔데 뭐, 노력치 체력이 좋나 어? 아 원래 노력치 지금 6v 하면 414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활활을 봐 5레벨 아 주얼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 말갑옷도 필요 없는 <웃음> 다이아 제일 쓰레기야 니가 <웃음> 아다 철발갑옷이 있었다 약더 쓰레기 <웃음> 나 딱딱한 돌챙겨보려 <웃음> 딱딱한 돌 <거. 웃음> 아마 피라미드가 별게 없네 아니다 나 물에 파좀 받아뒀다 나이제 팔래 음. 잠깐만 피라미드에서 나오자마자 건방진 한카리아스가 앞을 막고 있... 죽어. 이리와 어디있는데 <웃음> TV 타볼래? 응. 마을에서 좀 멀리 나왔다 건방진 한카리아스가 길을 맞고 어야이루치인데어 근데 죽는다 <웃음> <웃음> 죽었다 <웃음> 좋은 참교육이었다 음. 어 활활을 봐라 하마랑 싸운데 누가 이기냐 어, 하마가 이길것 같은데 야 하마가 이겼다 안돼 얘부옥구 가질래니 야야 잠깐만 핫선나이트 <웃음> 오 잡아 말라. 난는 펜텀 라이트로 불린 자 박스 빨리 잡았고. 가자 상데라. <웃음> 어 불꽃 제트. 8, 38인데 갔는데니. 상데라 갔는데. 레차가 <웃음> 너무 났다아 맞다 마릴리도 박스 마릴리랑 토기 키스 박스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일대일이길 수 있다. 덤벼 핫섬. 가자 불꽃 제트. 오케이. 야, 근데, 레코야 5 5렙때뭐안 배우나? 아, 60에 배우나, 바로? 와, 핫산나이트 와, 너무, 아, 너무 좋아요. 그, 꽃젤트 두 개까지만 필요 없겠지? 야, 이제, 이제 내거 기본적으로 다 40은 넘겼다. 어. 나, 나, 결국, 라프라스는 그냥, 박스에 넣었다. 잘 가. 야, 잘 가. 수직히 샹들라한테는 자리 내줘야 된다, 쟤. 어. 물타입이, 네 마리나 있었지만, 세 마리로 줄은 게, 밸런스. 응. 음. 괜찮아졌다. 오케이. 어, 얘 어디 갈데 없나? 이제, 마을을 찾아 봅시다. 어. 말 쳤다, 심심하면 덤벼. 어, 아, 은비, 행복의 알 끼고 있었네. 아, 생각이. 아, 맞다. 맞아 행복의 알도 하나씩 가져오자. 하나, 어, 하나 있다. 아. 어. 아, 아, 맞다. 나 아이템 저기서 키우던 거 그대로 다 끌고 와서 내가 학습장치가 저에 많았구나. 야! 야 하나 더 발견! 오케이 조각 발견 뭐야? 뭐 있었나 하나 때려잡고 싶은데 한번만 보여줘 어, 아 마을 잡았다고? 응 마을 발견 <웃음> 여기 그냥 지 <지금 웃음> 거기 그거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 다 물에 잠겼다 <웃음> 그거 일어난 것 같은데 어? 저 뭐야? 어? 저새 뭐지? 뭐지? 확인해봅시다 뭐지? 너 뭐니? 아 스왔나 꺼져 야 무장주였으면 일단은 가졌다 어 인정? 야 당근 버릴까 배 버릴까? 당근을 버린다 나는 난둘다 배... 버릴래 아 근데 나 배는 좋았다 아 오케이 되는 살려으로야 필요 없는 거 있다 야 여기 안에 낡은 낚싯대 네 가질래 야 필요 없어 망치도 있다 햄몬데 망치도 있다 은비 <웃음> 언제 56레벨 됐냐야이집 뭐야 이거